야 애봉이도 시원해야지 왜 너만 갖고 놀라 그래 애봉아 대봉아 애봉이 하지마 대봉아 어, 언니, 대봉이 뿌려줘. <웃음> 대봉이 뿌려줘. 빨리 언니 부르네, 가봐.